아마전업으로 주식한지 1년 이상 지났다면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실제로 그분들이 했다는 방법을 실전에서 따라해보면 잘 맞지 않을 때가 태반이죠.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. 저건 특정의 주식 고수들만이 하는 방법일 뿐이야. 나하고는 맞지 않아. 여기에서 돈을 버는 1%와 돈을 잃는 99%의 차이가 조금씩 나게 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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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본금도 서서히 줄고해서 자본금 300만원을 더 투입했습니다. 어차피 제가 굴릴 돈은 집안에서 대출받은 돈이력이 있어서 초기에 100만원, 300만원은 의투자 겸 실전투자였죠. 그렇게 자본금 300만원을 가지고선 상한가 매수를 하곤 했습니다. 그땐 지금처럼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말은 생소할 때였고 몇 번의 성공 그때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따라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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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과 같다면 당하는 것 같습니다. 남들 다 단타를 하는데 저도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. 결과는 무참한 실패였습니다. 크게 손해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자본금은 곶감고치에서 곶감 빼먹듯 솔솔 빠져나가는 겁니다. 그런데도 저는 낙천적인 성격이라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. 그동안 제 자본금은 어느새 1억 가까이 불어나 있었습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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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식에 대해서 웬만큼 아는데도 돈이 안 벌리는 분이시겠죠? 몇몇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좌는 그대로인 분. 적어도 주식으로 고통당하신 분들이라면 제 말에 수긍이 가실 겁니다. 저의 매매패턴은 언뜻 보기에 위험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전 수많은 방법을 다 적용해보고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손해는 적게 나고 수익이 많이 나다 보면